주광도 나오네 야 이거 미친 거리볼리인데 특화네요 그러면 9시를 써야죠 3시는 이제 맵. 일단 기본적으로 좁은 맵에서 쓰면 좋습니다 허벅키가 음... 많고 좁은 맵이면은 3시 무조건 들어야 하고 여기서 봤을 때 2층 스폰이죠 2층 스폰일 땐 뭐라 그랬어 왼쪽으로 던지고 생존자의 동태를 살핍니다 내려온 친구가 있으면은 씨야 저거 이 새끼 아 너무 잘해 저거 아 너무 잘해 아 거기서 너무 잘해 저거 안 돼, 안 돼, <웃음> 거기서 너무 잘해. 미친.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새끼 <웃음> 존나 잘하네, 저거. <웃음> 눈치, 그냥. 존마도 좀 치는 놈이었어. 어? 아우, 존나 잘 치네, 저거. 어, 어, 좀 치, 치는구나, 너도. 야 이거는 참. 어? 예상이 깬다, 너도. 점프. 오케이, 안 돼. 야, 잘한다, 너도. 야. 인정 인정 내리구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구요 무조건 100% 확률로 그리고 다시 계단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죠 에이, 박치기, 박치기 한번 더갈 수가 없지 왜냐고 내가 대기 타고 있으니까 부엉이 안 주시나요? 이거 아무래도 부엉이를 줬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안주시네 왜냐면은 지금 뭔가 버티질만한게 없잖아요 커버키라던지 어깨 때문에 초반에 좀잘 버텨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좀 힘들죠 이렇키 상황보면은 지금 멀리서 하나 둘 하나밖에 안 떨리는데 기분 탓인가요? 일단은 항의사님이 구출 올것 같아요 아 저기서 오신다 시계 야무지게 흔들고 계신데 동그라미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안때려 안때려 응 안때릴거야 응 안때릴거야 안때릴거야 안때려도 데미지가 나오는데 굳이 왜 때려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안때려도 데미지가 나오는데 왜 때려 굳이 아 이거 약간 욕심이긴 한데 블래시로 잡으면 되니까 돈마이 돈마이 마무리까지 넌 네, 안되네요 어 <웃음> 저기 돌리잖아 저기 돌리니까 여기다가 묶고 해독기 견제 이렇게 싹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 누가 저기 해독기 돌리고 있다 누구야? 아 선지자 어 잠깐 이상한 소리 오그 자, 빵! 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이거 음, 이, 이 찰짐 어떻게 대체할거야? 대체 못하거든 어 뭐야 어야 뭐야 이거 언제 왔대? 선지자가 야무지게 숨어있었네 내리고 와와 컴온 컴온 요 베이비 응 길막 넌못 지나간다 길막창인 어때게 길막창인 인정? <웃음> 야 안오냐? 야, 야 뭐하냐 거기서 응? 마무리 어야 애들이 야, 포기했네요 그냥 빨리 묻고 마무리합시다 강의사가강의사님님 시기수구 버에길한 알거든? 빨리 항복하자 우리 사이좋게 응? 사이좋게 항복해봐요 지금! 지금! 어 뭐야 저기까지 갔어? 예, 예측 못했는데 깔끔하게 울킬 마무리 여기 골상 있을 거 아니야 사도점에아 그래 그게 거기 걱정이란 말이야 봐봐 사 모르게. 나 골상이 있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게 나도 모인게나안나와가지고도모 나도 모도 되겠더라고요. 응. 은근히 저기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봐요 야 진짜 습기 개넓다 걸레다미지 <웃음> 즉사다 이제 이거 주술사 있는 쪽으로 끌고 가서 주술사 친구 해독기 견제 갑시다. 지금 안 그래도 주술사가 해독기 방금 잡았단 말이야. 음, 딱 보니까 한 50% 정도 돌아가잖아. 음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로야크야지나뭐크지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용병올거거든요 일단 줄 h 을 냅두고, t h i 핑핑 핑핑핑 아 i 핑핑. 아, 핑 k 다 i n 핑 i n k i n n k pink, pink, 아 i n k pink, pink, pink, p 맞아? k pink, p 그 n k pink, pink, pink,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이상거 하지 마세요 이아이 <놀람> 개새끼가 <생기고> 그냥 응 어? <놀람> <놀람> 뒤질라고 개지랄 하지마 그냥 개지랄 그냥 개지랄 제발 응 절단되지 그냥 저울도 안되지 그냥 어떻게 할라하구냐 음. <웃음> 가성비 짱이네 저거 어? 가성비 짱이네 그냥 주술상 주들, 그냥 가성비 가성 가성비충이네 저거 그냥 뒤질라구 어? 가성비충 뭐야? 이씨 그냥 가성비는 그냥 겁나 차려요 그냥 뿡뿡뿡뿡뿡뿡뿡뿡뿡 음, 음, 음.. 들어오면 그냥 바로 뚝배기 구냥 뚝배기! 아! 씨발 이게 안돼? 으으으으 녹여버리지 그냥! 뿡뿡뿡뿡뿡 응 코라니샷! 파! 음, 코라니샷 원! 한번 더! 음. 응 뚝배기! 왜안 죽어 x2 왜안 죽어! 아니 씨왜안 죽어 저거 아아... 발 제가 음. 여기서 이렇게 무빙하면? 콜라시기 그냥 응 바로 그냥 아원 플러스 원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응다 내려버린 거만이고 올려버린 거만이고야될것 같아? 될것아니고 그게 그게 그게 됐으면은 어안 되지 친구야 일로 일로 안와나 들어요 들어, 이거 이상거 하지 말고 반만가 반만가 그냥 어 남들 하는 것만 일인분만하는 말이야 이상한 거 할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밤이라도 간다 자 이쪽으로 쏙 꽂아주고 쏙 넣어주고 내리고 와 아드각도 아닌게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야, 야, 야 뭐하는거야 지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응 지금 뭐하는거야 그냥 응 그냥 고라니 샷! 어? 야..야.. 야, 좀 잘한다? 으응..들어간척하면서 반전 내리기 으응.. 마무리! 팡! 대가리 그냥! 일단 용병이가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가 어.. 어디서 치료한지 모르는데 세대야 어? 답이 보이잖아 응? 어디서인지 아핑핑핑아 핑. 갑자기 아 자꾸 핑이 나를 방해하는데. 제발. 아 제발. 아아 뭐야? 아. 아 싫어. 야무지게 하는 거 봐라 이것들. 이러면은 나도 방법이 있다. 해두끼를 못 돌리게 만드는 전략을 써야지. 일단은, 자, 용병이가 구출 올때 꿀팁. 절대 먼저 타격하지 않는다. 일단 제 일장이 그거고요. 아, 씨, 핑. 제발, 핑좋마 지금이네! 하하! <목소리> 염치군요! <목소리> 얌치! 음. <웃음> 근데 핑곱은 왜이래 근데? 야뭐예요안 꺼져요? <웃음> 아 때리지 마세요 스즈 <웃음> 깔끔하게 올길로와 우리